그걸 어떻게 하느냐? 예, 이거는 뭐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얘기들입니다. 내부 고, 그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서 결국은 회사의 조직이 커질수록 특히 이제 모든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조직이 커질수록 실제 고객과의 접촉, 실제 고객과의 거리가 점점 점점 멀어집니다. 회사가 커지면은 그 안에서 아, 상사도 많아지고 옆에 부서도 많아지고.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진짜 고객과의 접촉을 할수 있느냐.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 뭐 고객 공감이니 참여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네, 그런 부분에 제일 먼저는 고객과의 접촉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고객의 목소리를 듣든 접해보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든 이런 게 필요하고 고객과의 접촉을 하다 보면은 공감이 됩니다. 그래서 고객의 감정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아, 고객이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알면은 고객이 나중에 이제 참여하게까지 되는 이제 이런 단계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요즘 이제 SNS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객의 참여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고객 참여라는 게 이렇게 이제 고객과의 접촉, 공감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은 그 아이디어가 과연 이제 고객을 진짜 위하는 건가.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들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마이 스타벅스 아이디어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스타벅스에다가 어떤 거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이제 아이디어를 주면은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평가하는 뭐 이런 그 사이트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지금 LG전자가 이제 따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. LG에서 뭐 아이디어 좋으면은 우리가 4%씩 줍니다. 라고 하는데 먼저 고객과의 공감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. 조직의 리더가 될수록 필요합니다. 조직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외부 고객과 멀어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싶고요. 그다음에 사내 커뮤니케이션, 뭐뭐 예. 뭐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. 부서 간에 벽을 허물고 고객 정보를 공유하고, 그런데 예, 커뮤니케이션이란 건 의사소통인데 서로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.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. 넥슨 지금 이렇게 상당히 이제 그돈 많이 버는 기업이 됐는데.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. 20세기의 넥슨 성공의 비결로는 저는 요거를 상당히 꼽겼어요. 게임을 막 만들다가 직원들이 아 이거 잘 재미 없는데요. 그러면은 바로 프로젝트 접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다음 기업 조직 내에서도 규제 완화. 그 규제 완화가 정부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. 기업도 관료화가 돼가지고. 기업 조직 내에 쓸데없는 일들을 참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줄이는지,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고객이 합리적인 이유를 대는데 들어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규제 완화라는 게 결국은 아 이거는 누가 처리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딴 데로 넘겨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바로 처리할 수가 있어야 된다면은. 내가 바로 처리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훨씬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죠. 리츠칼튼 호텔이 아주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유명합니다.